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집 채널 아나운서 김채윤입니다 오늘은 경희궁자의 44평 B타입 살펴보러 나왔습니다 방 4개, 욕실 2개의 구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간에 들어서면 이렇게 양옆으로 화이트 앤 우드톤의 신발장이 보이는데요 칸칸이 수납공간이 정말 많죠 게다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우산꽂이도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도 이렇게 10칸이 넘는 넉넉한 수납공간이 있죠 그리고 반대편 신발장 쪽은 이렇게 기다란 전신거울이 있고요 이쪽은 칸칸이 수납할 수 있었던 반대편과는 다르게 패트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발뿐만 아니라 기타 물건을 적재하기에 안성맞춤이겠죠? 또한 이렇게 창고 형태로 쓸수 있는 팬트리 형태의 수납고조는 요즘 어디든 참 인기있는 고조인 듯합니다. 자 이제 들어서면 화이트의 벽지와 우드톤 몰딩이 조화를 이룬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. 왼편으로 거실 화장실, 작은 방 1, 2가 보입니다. 첫 번째 작은 방부터 살펴볼까요? 들어서자마자 세심하게 나뉜 붙박이장이 보이고요. 화이트톤의 복박이장 한번 열어볼게요. 긴 코트나 이불을 넣어도 물이 없을 만큼 공간 넉넉해 보이죠?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. 조명등 두 개가 눈에 띄죠? 다음은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. 이 방도 역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. 이 방은 세탁실 겸 다용도실과 창이 연결되어 있네요. 자, 이제 거실 화장실을 보죠. 대부분의 거실 화장실들은 욕조가 있는 데에 비해서 이곳은 샤워보스를 사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는데요. 정면에 슬라이딩 도어 형태의 수납장도 헤어드라이어를 수납할 수 있도록 바스켓도 있고요. 각종 타월이나 욕실 용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공간이 잘 나뉘어 있네요. 세면대 수업도 물론 좋죠. 복도를 따라가면 거실 겸 주방이 나오는데요. 무엇보다 거실이 무척 넓습니다. 게다가 두 면이 창으로 되어있는데 무려 베란다 창을 포함해서 창이 세개나 됩니다.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. 거실 한쪽 벽은 이렇게 대리석 소재의 아트월로 시공되어 있고요. 그 밑으로 전기 콘센트와 각종 단자함이 설치되어 있어서 TV 설치에도 편리하겠죠? 게다가 아트월 소재가 아주 고급스럽습니다. 널찍한 베란다 창과 나머지 두 개의 창으로 들어오는 밝은 채광이 아주 인상적인 거실인데요. 바깥 뷰도 한번 보죠. 동간 간격이 그리 가깝지 않아서 경관도 시원시원하죠. 메인 컨트롤러는 이렇게 아트월 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. 다음은 주방입니다. 아일랜드 식탁 겸 수납장이 있고요. 그 위로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어 편리하네요. 고 냉장고를 둘수 있는 공간과 그 위로도 이렇게 수납이 가능한 수납공간입니다. 옆으로는 빌트인 냉장고도 설치되어 있는데요. 게다가 빌트인 냉장고 그 옆으로 또 이렇게 넉넉하게 수납공간이 되어 있습니다. 아일랜드 식탁과 싱크대가 하나로 쭉 이어지는데요. 그렇다 보니까 조리시에 공간이 부족한 애로사항은 없겠죠? 후드렌지와 가스렌지, 오븐이 설치되어 있고요. 이렇게 미니 모니터로 TV 시청도 가능하네요.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. 바로 미닫이 형태로 주방 식기와 집기류를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입니다. 그리고 상부장도 6칸의 수납공간으로 아주 넉넉하고요. 그리고 개수대 쪽에서 본 바깥 뷰는 막힌 건물이 없어 탁 트인 시원한 뷰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수도를 발로 제어할 수 있는 페달도 설치되어 있고요. 그리고 상부장적 수납공간이 특이한데요. 조리도구를 걸어두면 편리하겠죠? 맨편으론 세탁실 겸 보일러실입니다. 아까 두 번째 작은 방과 맞닿아 있는 공간이죠? 널찍한 창이 있어 환기에도 용이하겠네요. 다음으로 세 번째 작은 방입니다. 정면의 창으로 밝은 채광이 들어오고요. 천장엔 시스템 에어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군더더기 없이 참 깔끔하죠? 거실과 같은 방향이라 바깥 뷰 역시 쾌적합니다. 에어컨 리모컨과 전등, 온도 컨트롤러가 보이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안방입니다. 발코니로 들어오는 채광이 아주 따스한데요.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보이고요. 발코니에는 빨래 건조 행거가 설치되어 있고 오른편으론 실외기실 겸 대피공간입니다. 드레스룸과 안방 화장실을 살펴볼까요? 우선 화장대입니다. 거울이 정말 큰데요. 이렇게 큰 거울과 더불어 거울 양옆으로 밝은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마치 샵에 온 듯한 느낌이죠. 그리고 수납공간도 이렇게 칸칸이 아주 넉넉하고요. 그리고 오른쪽으론는 팬트리 형태의 드레스룸입니다. 디그자 형태의 팬트리라 코트, 패딩 등 여러가지 옷들의 수납이 편리하겠죠? 그리고 안방 화장실입니다. 이곳은 안방 화장실에 욕조가 설치되어 있네요.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 형태의 수납장도 거실 화장실과 동일하고요.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곳은 욕조와 더불어 샤워부스가또 있습니다. 와 화장실 진짜 너무 맘에 들죠? 자 여기까지 저희 살집 채널과 함께 경희궁자의 44평 116B 타입 실내를 살펴봤습니다. 방 4개에 화장실 2개 구조였고요.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